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. 오늘은요 특별한 손님 오셨는데 어,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여기 카메라 아, 이쪽 네,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동생 한예진의 성우학과 1학년 재학 중인 정호윤입니다. 일어서라. 좋은 소리란 뭘까요? 잘 들리는 소리죠. <웃음> 잘 <웃음> 들리는 소리? 음, 전달이 잘 되는 거? 전달이 되기 되게, 음, 음. 되게, 되게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주관적이고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네. 나만의 기준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... 음. 내가 생각하는 좋은 소리란 무엇인가? 음.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연기란 무엇인가?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발음이란 무엇인가? 이런 것들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네. 근데 <웃음> 이제 성장해 나가는 단계니까 당연히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.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소리란 이런 것 같아 이제 나만의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그걸 향해서 이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목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내가 기준이 있어야 뭔가 <웃음> <웃음>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.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다 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네.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소리란 강할 땐 강하게 <웃음> <웃음> 약할 땐 약하게, 음. <웃음> 울릴 땐 울려주고, 끊어줄 땐 끊어주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떤 소리의 각 끝점이 있잖아요. 네. 까 라는 소리가 있으면 까의 까그 긴장된 그 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낼수 있는 까. 카 라는 소리가 있으면 카의 그 파열은 카가 있잖아요. 네. 그럼 그 카를 제 카처럼 낼수 있는 그 카. 울리는 소리가 아 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제일 정확하게 편안하게 낼수 있는 어흠지가안 어? 나와요 <웃음> 어 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울려주는 그 소리의 제일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그 어의 그 소리랑 걔네들이 각그 끝점을 갈줄 아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의 흐름이랑 호흡에 의해서 나는 여기를 가려고 했지만 결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아그 가는 형태만 취했다가 가, 가도 그 소리 자체가 아 내가 이걸 알고 움직인 거랑 그냥 가는 거랑은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항상 그 끝점을 기억하고 그 소리를 향해서 움직이되 전반적인 흐름에 맞춰서 네. <웃음> 자연스럽게. <웃음> 네 자연스럽게. 그게 이제 저는 좋은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까기 꾹깨고 따띠 또때또 빠삐뽀 빼뽀 짜찌 쭈째쪼 사시 수세 소. 응자 음. 원래 내 원래 목소리랑 얘랑 되게 괴리감이 크죠? 여기서 나오는 목소리 <웃음> 제가 볼때좀 크게 느껴지거든요? 내 목소리랑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게 조금 발음해 볼까요 다시? 정확한 소리라고 <웃음> 생각하는 그 소리를 내는데 내 원래 목소리의 발성을 이용하면서 그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게 아, 저, 잠시만요 제가 보세요 지금 아 잠시만요 이렇게 하잖아요 까기꾸게꼬 이 정도 발성이면 되겠죠 까기꾸게고이거는 너무 내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소리가 왜 이렇게 있어 지금 까기꾸게고 아니요 꺼꺼꺼까기꾸게고꺼까기꾸게고까기꾸게고 이렇게 목소리를 아예 바꿔버려요 근데 사실 지금 목소리는 아네네 네. 이런 목소리잖아요 <웃음> 그럼 <웃음> 발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네. 이 긴장을 쓰려면 사실 발성이 좋잖아요 그 좋은 발성의 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긴장을 더 시켜야 되거든요 깍기꾹깨고 이거는 내가 앞쪽을 쓰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다가 긴장시키는 건 너무나 쉽지만 <웃음> 어, 이렇게 쓰다가 네. 긴장을 시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아... 아... 깍기꼬깨꼬 깍기꾹깨고깍기 그렇죠. 깍기 꾹깼꼬 에이 목소리 바뀌었어 <웃음> <웃음> 한번더깍기꾹깼꼬 아까 전에 그 목소리 깍기꾹 깨꼬 깍기꾹 깨꼬 꼬응 그쵸? 깍기꾹 깨꼬 그쵸? 계속 깎기 뚜대 따띠 뚜대 또 그쵸? 띠 가지 않게 따띠 뚜대 또 따띠 뚜대 또 그쵸? 또까지 정확하게 파피 뿌빼 파피 뿌뺄뽀 목소리 바뀌었어요 다시 바삐뿌베뽀 그쵸? 자지 쭈째 쪼한번더자지 쭈째 쪼 그쵸? 발성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할 거예요 왜 어렵냐면 발성이 좋으면 나는 자꾸 이완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 소리가 안 나와 정확하게 발성을 이완된 상태로 좋게 계속 내면서 이 소리를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더 긴장시켜야 돼 왜냐면 난뒷쪽기를 사용하니까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어, 끝인상 이제, 네. 보 면서 하고 봤 을까요？내 네. <웃음> 일은 더나은 나를 꿈꾸 며 자신감 을 갖고 일어서 라 일어서 라의 유튜브 출연 무료 코칭 은 바로 여러분 께 열려 있 습니다.